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조금입니다 오늘 만조가 13시 52분 통영 기준으로 간조가 7시 26분 어, 어제까지도 퇴청하면서 그때 피딩이 걸려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한답니다 선장님이동선입니다동선 동서. 친구가 통영 유치원에 선사를 하고 있어서 통영 타이라바 소식도 좀 전해드릴 겸 동서 얼굴도 좀볼겸 해서 통영 유치원으로 타이라마 좀 왔습니다 아들내미랑 같이 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좀 넘게 도착해가지고 숙소를 정할 때도 없고 그냥 차에서 잠깐 쪽잠을 잤는데 아들내미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는 한 30분 정도 잤고 완전히 밤을 새고 나는 스스로 전투낚시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자가운전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정말 먼네요 완산에서 근데 뭐 옆에서 앵무새처럼 참새처럼 계속 저런 자식 잠도 안 자고 학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보니까 4시간이 훌쩍 가서 잘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미터고요 5초가 어, 지날거예요면도살 들어가면 되요 그냥 나으면로 아침에 바 우와 얼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블랙 스커트 와손시려가지고 전체. 와 추우니까 정신이 나도 아들놈 같지 않는데 어제 잠 못자더니 못 일어나요 형님 빨리 주시하세요한번 <웃음> 구자고 한번졸라어 벌써? 네 이야 어가나서 이제 안 가고요 짧게 짧게 갑니다 잘 화이팅 하예 화이팅 화이팅 넓은 면 바닥도 가고 자 다시 4미터 지참이고요 신호 드리는 되세요 오토바이지나자 장비 스펙은 바낙스 레전드 솔리드 C63R 밀은 바낙스 카이젠 라이트 원줄은 막값이 0.8호 초크리더는 올로고표 4호 스커트도 비블레이 타이라바 헤드 이번에 축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축하을좀 받아왔어요. 바람 별로 없다고 하더니 오늘 바람 맞네요 자, 한 마리 왔죠? 손뱅인가? 작은 놈인가? 오 <웃음> 손뱅이가 더운데! 손뱅이또요놈자식 어. 어제 차에서 잠깐 쪽잠 잔다고 했는데 아예 못잤거든 못잇나네 막 힘들어 깨워도 아, 아. 어. <웃음> 아니 아 손장님이 한 움큼 들고 오시더니 <웃음> 이, 이, 이, 이, 이거만큼 하자고 하시네 <웃음> 자, 10m. 아이고! <웃음> 와, 씨. 완전 뿌티네, 이거. <웃음> 방생이지, 이거. 예. <웃음> yeah. 그래, 그래도. 자, 다시 가겠습니다.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오, 오. 아들놈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포스고 잘 가. 와, 손이 여러 가지고. 4 3 m 저기가 리가는니까고요 어우, 축강 좋네. 점심 시간쯤에 그때 요즘에 좀 바칩니다. 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이너무 진짜 이러니까 안아서하라고 하시지 그올로그에 납품하시는 그 헤드 비블랙 이 제조사 브랜드 사장님을 뵀어요 시흥에 계시더라고요 전기도금 헤드 반짝이는 녀석들 그걸 만들려고 시간과 금전적인 걸좀 많이 투자를 하셨나봐요 축광헤드 120g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여튼 그 축광헤드로 뿌띠한 마리라도 했습니다. 오~요~ 하고 옥돔! <웃음> 옥돔이네 옥동. <웃음> <옥동이네. 웃음> 오~ 옥돔 사이즈 괜찮다. 이 추운 날씨에 옥돔이든 뭐든 나오는 게 어딥니까? 거칠다 자, 거치니까 바로 입술 들어오죠 자, 뭘까요? 아, 후둑거리고 많은거 보니까 자어같아요 문어는 타봤고 타이라바를 한번 타보니까 이 선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금방 눈에 띕니다 바람이 불든 조류가 있든 간에 줄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친인척 관계? 그런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나오는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오, 앞적엔 계속 입질받고 있어. 오, 받았어. 어? 옆에 사진님 받으시는 건가? 맞어요선생님 아! 제가 컨닝 했는데, 사장님 지질 하셨어. <웃음> 왜 입질만 하고 돌아서냐. 가아니다 지렁이만 쏙다먹었네 와. 자, 풍성하게 네 마리씩.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한 2시쯤 도착했는데 저는 거의 못 자고 아들놈 차에서 잠을 설쳤는데 못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시간 자게 돼 버려 두고 요즘에 오후 피딩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조금인데 물이 잘 가네 손이 낮아지고 소리가 들어오고 높을 때라서 입질 예민해지면 낚시꾼은 더 민감해지면 되죠. 그냥 천천히 릴링 하는 거예요. 입질 받든 말든. 어제 보세요. 자, 낚싯바칼에서 한주더 한번 해보고요. 한번더나볼게요 손이 얼어서 체비교체 한번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자, 헤드는 100g으로 바꿨습니다 컬러는 핑크 스커트 아, 스커트 컬러는 주황 아, 주황이 아니고 오렌지와 노랑의 중간 ты меня 지금 사장님하고 나랑 네. 둘다 동시에 입질 왔는데 저독하고 말어 그냥. 네. 오, 삼동이네. 그러면 푸디. 삼동이죠. 오, 목동이네. 지는 거 건졌네. 이동하겠습니다. 올라온 게 없네요. 오, 오십 미터 찍힌다. 풀리고 있는 거야? 엄청 깊니까 너무 빨리 감는다. 그렇지. 더 앞으로 해서 해. 다섯 바퀴만 딱 감고 다시 내려. 감는 속도 아주 좋아. 아빠 나랑, 나랑 켰어. 아빠 나 아, 성태가 잡은 거 놓고 안 됐다. 어? 성태가 잡은 거 놓고 안 됐어. 아빠가 스위치를 꺼놨어 그러게. h 어, e 나옵니다. 어 c 바닥 r 찍고 오래 두면 어 r Switcher. Switcher. Switcher. Switcher. s 바닥 t c h e r s w i t 다 h e 조금 올랐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대. 어처 나오면 바닥에 조심해야 돼. 아들내미는 주꾸미대로 세팅을 해줬어요. 조류떼가 얇아서 또 빠졌어요? 아허이 어허... 아니 어? 네. 챔질하면 빠지는거예요어 큰거 같다고 하셨는데 챔질해가지고 빠지셨대 그러니 챔질하면 안돼 아빠 지렁이 넓게 해야되겠다 지렁이 더 깨야 돼아 물이 흘러서 그래 근데 되게 웃긴게 참돔은 물 흘러야지 입질한다 아빠 경험상 계속 그랬어 이게 쉬운 낚시가 아니야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오빠 어? 자꾸 풀려? 어, 원래 풀리는게 좋은건데 고기가 물었을때 딱딱 잘 풀리면 어 이거 먹잇감이네 그러고 고기가 물었을때 딱딱하게 안풀리면 어? 이거 낚싯바늘인가? 이렇게 생각하나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계속 줘요? 감을때 살짝씩 살짝씩 풀리는 느낌이 나면 좋아 오 잡으셨어 걸리셨어와 크다 오. 뭐야? 오참돔이다목돔인가참돔이다참 참동. 오, 아들 열심히 해봐 생김새는 참돔 같았어 참돔 큰거 사짜 아니면 못자 삼돔이다. 어, 아빠 아침에 딱 조만한 거 잡았어. 돌리세요, 돌리세요. 올리시래. 돌렸다. 어. 아빠는 이미 올렸는데. 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렁이도 껴야되잖아 이런거 지렁이쯤은 아들이 딱딱 키울줄 알았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빠가 다 하고있어 지는 잠만 자고 있고 아빠 댓글있다 이번에 느낌이 왠지 좋아 힘이 왜 이렇게 안냐고 이번에 느낌이 좋다고 가마 됐어더 거모토 내려 이번에 느낌이 좋아서 아빠가 한 마리 잡을 것 같아 하하 <웃음> 이번에도 일곱바퀴 밀급바퀴. 일곱바퀴에서 만드셨대 계속 천천히 감면 천천히 천천히 계속 감어 계속 감어 계속 가마. 아빠가 느낌 좋다 그랬지? 계속 가마, 계속. 계속 가마, 계속. 계속 가마, 계속. 계속, 감아, 계속.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요>. <웃음> 계속. <웃음> 참지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가마. <웃음> 야, 참돔이다 이거. 계속 가마, 계속 가마. 계속 감아, 그냥 있어, 있어, 있어.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조금 빨리 가아 이제 어어 어, 어.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야, 왜 놓친다 생각해 잡아야지. 임마, 어, 선장님 모셨어 너, 너 빠트리면 혼난다. 이제 아니, <웃음> 아니 정태야 어. 그 매, 매듭 걸렸다 매듭, 매듭. 걸렸을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 어. 드랙을 더 장가 드랙을 더 장가 어, 드랙 손대지마 아이 어, 어, 아니 다, 다 올라왔어 지금 아니아니 지금. 아니. 드랙을 갖다가 180장 야돼 진짜 다면 어. 아이고 푸티 하하하하 하하 어? 하하하하 야, <웃음> 야, 너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되겠냐? 와, 이 치사 진짜 시커 <웃음> 자고 일어나더니 한 마리 건져? 손뱅이도 잡고. <웃음> 야, 너 손방이 건진 거 그거 아빠가 영상으로 못 담았다. 아, 내가 <웃음> 잡고, <웃음> 혹시 처음 잡는 거야? 머리 떨라고 처음 잡는 거야. 잘한다. <웃음> <웃음> 한야야 <웃음> 쟤네 형만 데리고 가돼엄마 무슨 엄마 아빠까지 필요 없어 와 아들 마수했어 아빠도 아침에 딱 구하는 거 잡았어 없어? 어 이띠다 아우 음, 아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마리 잡을뜨니까아 그거랑 인지도같아요 어. 이거 참돔이다 작은 녀석 포띠 아, 오후에 날물리면또 달라질걸? 지금 들물이거든 날물에 어 그니까 러 들물보단 날물이 저거가 좋아 와, 와, 이 참돔은 작아도 끝까지 막는다. 엄마, 어? 왜? 야, 삼이사한데? 휴후. 예. 네. 어? 아, 세요 <웃음> 그래. 완전히 껑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 담아가자. 담을 수 있는 사이즈. 어. 상사리 한번어주세요 상사리. 예. 이건 진짜 고먹자 갖고왔어 아니 방로 아니 아니어디다 비닐공지 <웃음> 아하 있었구나 자 아빠도 한마리 잡았어 아들 뭐하니? 못잡고? <웃음> 방생하면 데리고 오더라고 진짜요? 어 아빠 야너잘때 아빠 똑같은 거 방생했다 그랬잖아 아야 아. 이거 미끌렸다 오 살았어 와 살았어 살았는데 죽었아 바늘이 부러졌어 그렇다면 아파도 이쁜 스커트로 간다 성태가 안요 끝까지 열심히 감아서 해 아들 화이팅 그렇지 저기 선장님이 식사 준비하시던데. 다는데 야, 바카팔려면 물고기를 잡아야지 마. 서거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겨. 우리 아들은? 일적이야 아주. 고 물때 일어나서 잡지 않 <웃음> 아주 그냥 입편질이 이거 큰일났어 이거 야 아빠가 한마리 앞서가고 있잖아 엄마너바카펠러면엄마한 열마리 잡아야돼 어어 마음을 비우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한마디 져주면 안돼? 예 알겠습니다 한 번을 못보내 밥비다 너는 밥값 하려면 고기 한세마리더 잡아야 돼 <웃음> 손뱅이도 고기냐? 야 아빠는 뿌띠참돔이랑 구이용참돔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오늘 몇시까지 하게? 5시에서 <웃음> 6시까지 미쳤어 집에 갈때먹어요 에잇? 에잇? 어딜 가나 전투낚시 어딜 가나 어우 밥이 너무 따뜻하다. 밥 먹자마자 지갑 먼저 받고 있어. 아. 이제 좀 빨리 가면. 뿌띠 아닐까? 빨리 가면. 어? 간거 같다. 그래, 그래도 끝까지 가면. 모르지? 이야.. 구이용이다 상태야 구이용 25cm만 내면 되는데 야 구이.. 구이용이다 구이용 다들 닦아 안힘지이 안에 있어 <웃음> 아, 나도 입술 받았었는데, 아... 2대2다. 대야 와... 이거 뭐... 낚싯대를 조금 들어봐... 들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뭐냐고? 이제 나가면 시작까동아습니다너너 아빠 걸은 거 같아. 아니야. 아빠가 걸은 거같야 구이용 또또 되겠다. 왜 너만 잡냐? 오우. 오우, 진짜 신기하네. 너왜그랬는데 있어야돼 오알어 아슬아슬 아니야 아들 아니. 엄마 왔어요. 아나 진짜 아빠가 잡은 게 아빠가 잡은 거예요. 엉킨 거예요 아빠랑. <웃음> <웃음> <웃음> 자 네가 안 넣었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오겠지? <웃음> <웃음> 그래도 아빠한테 오게 돼 있어 엄마. 망가트린말라라하고 쭈꾸미들 연결해줬더니. 쭈꾸미 들로세 마리 잡았 어？저는 타이 라와 전용 대로, 두 마리 잡았 는데 푸띠 오 근데, 어, 이야, 와, 막올라 오저 육자 되겠다 육자 와씨 올라오는구나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이거 이또커 거봐! 줄, 줄, 줄, 어, 줄, 줄, 오케이, 줄, 오케이 오케이 줄, 줄, 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야 육자 두 마리 올라왔어 와씨 와, 씨. 와. <웃음> 이야 <웃음>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박이야 아빠, 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동영이큰거 있구나 아들 너 손뱅이 3자 잡은 거또안 찍힌 거 아니야? 서, 설마 아 이게 카메라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들냄이가 이 3자 손뱅이 한 마리 잡고 제가 성대 조금 사이즈 되는 거 잡았는데 그거 안 담은 거 같아요 아왜 카메라 안들렀지 아빠? 그러면 아들은 삼참 이솜인가? 삼참 이솜, 아빠는 이참 아니, 일. 나도 이참 아니야? 너 삼참이야. 한 마리 방생해 줬잖아. 이참 일솜 일성대. 미끌림이야. 스풀 땅이 되고. 꼭꼭 누르고 잡고 있어. 어? 자이거 똑같이 해줘? 응 음, 똑같이 아 이거 날씨가 추워서 정신없으니까 못 잡은 컷이 너무 많은데 아들내미랑 추억이 홀랑날라가게 생겼네 <웃음> 야 때려보지마 야이 카메라를 아빠가 눌렀어야 되는데 니가 갑자기 잡아내고 뭐 아빠한테 갑자기 입주려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웠어 오호 오호 저것 또한 사짜 오 되겠는데 아이고 아니네 뿌띠네 뭐야? 뭐가 있는데? 뿌띠 아니 두개 하면 안된다 남아주세요 남아주세요 한방 있지? 어? 한한방 어, 있다, 있다고 한방 있다고 한방 있다고 한방있고 있다고 나야 광성동 아, 청동 이런 거 잡고 어디그랬어 여기? 이 차고 내려도 되고. 이미 여기다그 차고? 어떻게 못 먹겠네? 아빠가 두개다 먹어야 되겠요손 아픈 데고 어떻게 먹어 이거 한참 있어야지 이거 이럴 때까지 입고 있고, 있고. 자에서 자 해서 먹자. 지금 먹지 마. 왜? 추워. 아. 어. 추요 손은 됐어도 맛있어? 원래 배 위에서 먹은 뭐든지 다 맛있어. 엄청기 부어서 돼야 60m야. 네? 여긴 35m네? 아, 뭐야, 너 진짜. 어?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있어, 있어, 있어. 참돔이야. 참돔이다. <웃음>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살려주거나. <웃음> 야, 신기하네, 진짜. 특히, 이 많은 낚싯대가 들려있는데, 너만 걸리냐? 와, 찍게. 자. 내가 놔줘 응. 아. 왜 너한테 가냐고, 도대체? 와, 너네 마리 잡았냐? 아... 야, 아빠 참패다, 참패. 니 오보건 아수 니가 제일 잘해. 가제 니가 제일 잘해. 니가 제일 잘해. 니가 제 니가 제일 잘해. 니가 가 제일 잘해. 가제가지고 아 자리 좋 갖고 잡잡았다고요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빠 잡았어. 때막 그래. <웃음> 아, 때떠리오 그래 리 잡으... 보리오잡보리오오 저거 오자보리어자오큰거물오다오오오자보리오 진짜 리오자보오자보자 오늘은 것중에 적힌건줄 알았더니 45? 45 정도네 바이에서해간에이바닥에 나오군요 2시 m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다 왔다. Ich b 됐어 마지막 흘림이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아들놈이 손맛을 봐서 손맛다행이네요 손뱅이 잡는걸 못담아서 아쉽지만 참돔 잡는건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아내손돔이못그런것같아뭐영상에다아이 맛인가 낚시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저한테 누군가 물어봐도 그냥 좋아요 그럴텐데 저 녀석한테도 그냥 좋겠죠 오늘도 바늘에 살짝씩 여러 번 찔리고 지렁이도 손질해온데 지가 직접 깨고 그러면서 뭐가 좋을까 네. 오늘 출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전 녀석인데 전 녀석이 손맛을 좀 많이 봤어요 올라가는 길에 차에서 자다가 올라가다가 휴게소 음식 먹다가 그러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옥 고생하셨습니다 자, 대체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버려. 추조 끝까지 감옥. 감옥? 어.